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에서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코오파 사무총장 송인선입니다. 오늘은 월드 슈퍼모델 어워즈 2020년 미스즈 부분 1위를 수상하시어 화제가 되고 있는 외국계 반도체 기업 아메리카 투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한국 대표님이신 이정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투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투 일렉트로닉스 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어, 그리고 전자부품 유통 및 공무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로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카 투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의 조직 문화와 인재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어, 아메리카 투 일렉트리스 코리아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상호존중 기반의 수평적 어, 소통을 지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이정은 대표님께서는 월드 슈퍼모델 어워즈 2020년 미스즈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월드 슈퍼모델 어워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 소개와 참가 동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이 불안한 시기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제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와 그 다음에 어, 운동에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월드 스포모델 어워즈 2020을 접하게 되었고 오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위시즈 부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투일렉트로스 코리아의 복리후생 그리고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빠른 성장, 글로벌 경험, 협조적인 동료,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업계 최고의 연봉, 연봉 정도가 되겠고요. 인센티브 외에도 장기 근속자 포상, 근무지원, 사대보험 등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킹맘이 시작 커리어 음원으로서 향후 외국계 기업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워킹맘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아메리카츠 엑 e l e c t r o n i c a Korea 한국 대표이신 이정은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BS 앵커 송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Why is this super blue? s u p e r 죄송합니다. Could you give some rest? i s Working on my diet Again And uh You rewarded w h a t h sun Okay uh 다시 한껴 응 Achieve a good result of b e i n g number one Achieve a good result of b e i n g number one